난 엘소드야 대륙에 흩어진 애를 찾기 위해 모험을 하고 있지 또 덤벼보시지 애송이 언제든지 상대해 주지 모두가 있는 이상 난 지지 않아 각오는 되어 있겠지 눈의 힘을 보여주지 좋아 가끈하게 터트려 볼까 <웃음> 끝장을 보는 거야! 무한의 검을 보여주지! 허! 내 검의 한계 따윈 없어! 이 각오와 선택에 후 없어야 해이 검은 언제나 애를 위해 존재